예, 네, 제가 여기서 일한 지 작년, 네. 8월부터 왔죠. 8월부터 와서 이 가오스 강의실에 왔었어요. 네. 맨 처음에 여기다가 글 썼을 때는 follow your dreams, not the trends. 라고 썼는데 예, 네, 몇달 전에 네트워치 캔너로 바꿨습니다. 인스타랑,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. 그리고, 저는 저의 마스코트여서 네, 항상 그려놓고 했는데요 네, 좀 마지막 강의실이어서 좀 찍어보려고 왔습니다 이게 원래 여기 책상이 더 많았는데요 여기 지금 안 쓰는 강의실이 되어가지고 원래는 여기가 창문이 있어야 되는데 창문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네요 아니 줄었죠 원래는 이게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같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같이 이 책상을 떨어뜨려서 놓는 수업이 되고 있었네요 네자 여기가 비상구 네 칠판을 좀 보여드릴까요? <웃음> 자 칠판 꽤 넓죠? 제가 여기서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예저기함선을 겪지 마라 었었는데요 뭐 진혁이 김진혁이라는 찬식 학생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했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<웃음> 네 언제나 여기서 수업을 했었고 네, 여기가 감시카메라 이게 시계 음, 항상 이거 시계를 보면서 애들이 몇인지 뒤돌아 봤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여기가 에어컨 여기가 네 비상사이렌이 있고 음, 마무리를 좀 지어야 겠죠 예 네. <웃음> 유튜브에도 내 네, 올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디든 가든지 항상 최고가 되십시오 항상 최고라는 생각 위한 말과 생각과 말의 힘은 네, 굉장히 강력합니다 항상 최고라는 생각 잊지 마시고요. 모두들 힘내십시오. 응원하겠습니다.